안녕하세요.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오늘 제가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하고 왔는데 음, 저희 학생분이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보니 저의 목소리가 굉장히 공기반 소리반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오늘 재미있게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이야기는 아니고 음,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시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이 여기에 있는 할인 쿠폰 영역인데요. 일단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상단 부분에 우리가 스토어찜이라든지 톡톡 친구 추가 라든지 요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게 될 텐데 요런 것들 외에 상품 페이지를 보면서 상단 부분에 구매 혜택이라는 것 아래쪽에 쿠폰 받기 버튼이 이렇게 생기게 됐고요 메인 화면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첫 구매 할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구매 할인 쿠폰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고객 타겟에 맞춰가지고 이 할인 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굉장히 쉬운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또 하셨어 가지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스마트 스토어 가장 하단에 있으신 공지사항 메뉴에 매뉴얼 이란 탭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 탭에 스마트 스토어 고객 관리 타겟팅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첨부 파일로 혜택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으신데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톡 찜, 아 톡톡 친구 추가하는 거랑 그리고 스토어 찜, 이때 할인 쿠폰 발행하는 신규 신규 고객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은, 의미하는 것으로 네, <웃음> 있죠. 말을 왜 이리 더듬죠? 네, 이런 고객 혜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보면은 구매 혜택이라는 거에 쿠폰 받는 방법 그리고 첫 구매 했을 때 받는 거랑 스토어 찜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쿠폰 받는 방법 이런 해당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대상을 갖춰야지 할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재구매 고객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내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구매하는 고객한테 리마케팅 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재구매 부분에 대한 배너를 노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도 배너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구매한 상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또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을 통한 고객들 유치를 하는 것들도 다 가능한데 스토어찜을 눌러놨거나 톡톡 신고를 해놨는 경우에 내가 해당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객의 현황 자료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혜택관리라는 메뉴에 보시면 쿠폰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쇼핑몰의 상품을 눌러보고 해당하는 상품에 하단이 나와있으신 이두 개의 메뉴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는 새로 생긴 메뉴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있는 타겟에 맞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객관리 혜택 메뉴로 우리는 새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고객 관리 혜택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는 이미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두 개의 메뉴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으신 새 고객 혜택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혜택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고객 마케팅 이름을 써줍니다. 신규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규 고객 타겟팅 대상을 눌러주고 관심 여부는 톡톡 친구를 했는 경우에 내가 적용을 해주겠다. 구매빈도는 2년간 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객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고객에게 즉시 발급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운로드 형태로 지급을 해두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혜택 적용일을 며칠부터 할 거냐 오늘 기준으로 내일 날짜부터 진행이 됩니다. 할인은 퍼센트나 아니면은 원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원으로 설정 많이 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천원을 해주겠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기준으로 해서 저는 7일 정도를 설정을 해 주게 되는데 일주일 안에는 다시 한번 내 사이트에 방문해 가지고 상품을 다시 한번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을 조금 넓게 해 주고요 상품 전체에다가 해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고객들 중에서 톡톡 친구인 경우에 발급을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두개다 이렇게 찜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개다 조건을 걸어놓을 수 있는데 두개 중에 하나인 경우에 모두 포함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네 여기에 신규 고객으로 해가지고 쿠폰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5% 톡톡 친구를 추가했는 경우에 5%를 주는 쿠폰이랑 스토어 찜을 했는 경우에 주는 쿠폰이랑 이렇게 따로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찜을 했는 경우에 내가 쿠폰으로 천원을 주겠다. 최소 주문 금액은 2만원이다. 이런 걸로 설정을 해놓는 거한 가지와 그리고 톡톡 5% 쿠폰으로 해서 5%를 주는데 최대 2천원까지 할인될 수 있는 걸로 3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발급일 기준으로 해서 7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만들어놨죠. 요거는 톡톡친구용이고 요거는스토어찜용이라서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신규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두개다 이렇게 눌러놨는 형태와는 좀 다르게 되겠죠. 두개다 눌러놨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적용이 되게 되면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녁쯤에 작업해놓고 내일 바로 확인하시면 또 되겠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안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 중에서 친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뭐 가족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뭐 음, 뭐랄까요 뭐 친구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이 스토어에 찜을 했거나 톡톡 친구를 했는 경우나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 경우에는 이 배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신규 고객 유치하는 버튼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과 상품페이지에서 각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쿠폰 발행을 하셔서 고객 유치를 좀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